양념이 딱잘되 있는 제품입니다. 어제 저녁에 요거 군에서 먹었어요. 어우 담금님 되게 감사합니다. 그쵸밥 반찬으로 너무 좋아요. 여주님 안녕하세요. 저 하필이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우기솔님 괜찮으세요? 언제든지 편하실 때또 놀러 오세요. 세블리맘님 지난번에 산 명태회무찜 회사 가서 먹었는데 다들 맛있다며 한 통씩 구매했다네요. 아네 되게 감사합니다. 어 홍보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명태회무찜 정말 허브로가 별로 안 갈리는 제품이에요. 새콤매콤 달콤해서 요 제품은 밥이랑 그냥 드셔도 맛있고 냉면 위에 올리면 정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감독님 아침엔 남은 양념에 밥 비벼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그렇죠? 오리주물럭. 음 응. 그리고 요즘에는 날씨가 또 너무 춥다 보니까 보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주물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이 지금 500g인데요. 해수빈증은 당연히 되어 있고 자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해수빈증은 되어 있고요. 유통기한은 어, 이제 9월까지입니다. 유통기한도 저희 채널은 오늘도 쿠폰 적용 가능합니다 어, 방송 5분 보시면 3천원 쿠폰 나오고요 방송 한 15분 보시면 만원 쿠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제품은 냉동 제품이고요 500g이고 이거는 받아보시고 바로 냉동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1시간 정도 충분히 해동을 하신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여기 야채랑 넣고 볶음을 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늘을 먼저 볶음할게요 오늘은 제가 마늘을 한, 한 5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추, 오리고기랑 부추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오리고기가 볶음할 때 약간 좀 이렇게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추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고 그래서 저는 부추를 볶음할 을 때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추무침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빨리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불금인데 어 일주일 내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죠. 저는 금요일 밤이 제일 행복해요. <웃음>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제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발송드리고.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채널은 또 쿠폰까지 적용 가능하세요 저희가 여기 선물세트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설날특집에 세택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쿠폰이 나옵니다 음. 선물세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채팅창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고기 빨리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저는 여기에 양파 양파랑 마늘이랑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일단 먼저 마늘을 넣고 볶음을 한 다음에 양파, 양파도 넣고 볶음을 한, 어, 한 2분정도 볶음을 한 다음에 고기를 넣을게요 이렇게 진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뼈가 하나도 없고 신살고기고 그리고 두께는 3-5mm 정도 이렇게 다공을 해서 어..양념이랑 정말 잘 대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고기도 부드럽고 쫄깃하고 음, 양념이 맛있어요 네 선물세트 쿠폰 적용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바라기유님 선물세트 저희 채널 어..31일까지 어..어제부터 어제부터 쿠폰이 나오고 31일까지 쿠폰이 나옵니다 요번주 일요일까지 쿠폰이 나와요 그래 여러분 편하실 때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고기가 이렇게, 어, 500g입니다. 여기에는 딱 이렇게 고기만 들어가 있어요. 오, 멋있게 빨리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쉴수 있기 때문에 약불에서 볶근을 하겠습니다. 네. 금방 손이 죽어서 올리고 마무리를 하면 되요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 여러분 쌈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불금이니까 그쵸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오늘은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웃음> 근데 사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 대부분 다 응,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은 데요 맛있죠 네 덤덕님 맞습니다 이게 한백년입니다 여러분 막창도 맛있어요 <웃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쌈모에 싸서 음, 다양하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쌈 사드셔도 되고 덮밥으로 드셔도 좋고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아 <shriek>